저는 이번 영상에서 새로운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은 파란색 버튼 혹은 빨간색 버튼을 눌렀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남자라면 파란색 버튼을 눌렀을 것이고 자신이 여자라면 빨간색 버튼을 눌렀을 겁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남자와 여자 중 어느 쪽에서 단합이 잘 되는지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남자는 댓글을 작성하고 여자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즉 댓글과 좋아요를 비교해서 숫자가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자신이 파란색 버튼을 누른 남자라면 그리고 남자가 이기길 바란다면 지금 즉시 댓글을 남겨주시고 자신이 빨간색 버튼을 누른 여자라면 그리고 여자가 이기길 바란다면 지금 즉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이 번거리우니까 더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댓글에 점만 찍으셔도 좋습니다. 단, 남자라면 정정당당하게 도배는 하지 마세요. 제발